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는 피조계에 갇혀 계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피조계에 이름을 두십니다. 만일 여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름을 두셨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비우시고 피조물이 되셔서 그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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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요비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늘로두르심이 아니니까 이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은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사탄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시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죽이시는 하나님은 살인자이시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사랑의 계명은 피조물들을 죽이시기 위한 살인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짓받는 범죄자들을 계명의 의거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에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거짓말을 폭로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목적은 계명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임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와의 호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계명을 지켜 죽음을 이기는 부활 변화자들이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소멸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하게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나라는 계명으로 통치되는 안식의 영역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와의 말이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먼저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어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오해가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오직 크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죄를 이겨 우리가 부활 변화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천사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이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를 송축하라. 하늘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나 땅에 있는 사탄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땅에 있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 부활 변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부활 변화시키시고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탄을 정복하고 발등상시키기 위해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이름을 양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뜻은 그러므로 사탄을 멸망시키실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달라는 뜻입니다. 부활 변화할 순교 증인들의 수가 차야 예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부활 변화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부활 변화하기에 합당한 순교 증인들을 세우는 일이 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이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